재나있 yeah? n yeah. yeah. 여기 아까 어디 손톱이 긁혀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음 약을 좀제 약상자예요 완전 약맞죠왜 약이 났냐면 엄마 나 아빠가 오실때마다 약을 사다 주시는데 사실 제가 거의 약을 안먹어서 되게 많아요 주로 먹는거는 소화제 밖에 먹은게 거의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약간 유통기한 지난거는 좀 버려주고 있는 상태에요 무슨 약있냐면 아스피린 이거는 여기에서 산거예요 음. 여기서 산 아스피린 그 다음에 소화제 페스탈 그 다음에 기침약 가끔 편도선염이 생겨서 사긴 샀는데 이상하게 독이라서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도 안 먹고 이거는 소염제, 해열제 버물리도 있는데 이것도 벌레 물린 적이 없어서 불파스가끔 이건 무슨 약이지? 네, 써 있는데, 지사제네요. 아무튼 전 찾았습니다. 마데카소로 우선 먼저 바르겠습니다. 친구가 스위스 여행 갔다가 초콜릿 선물로 줬는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까볼게요 음 아, 네,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옛날에도 뭐 이거 먹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되게 맛있었거든요 없었던 기억이 다예 나만 지 공부 끝나고 이제 자기 전에 무슨 책 읽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. 음, 지난번에 읽던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를 다 읽어서 제가 가진 것 중에 소리가 보이는 사람들 이거는 공감각에 관련된 책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골드나워 이국종 교수님이 제가 이건 신 이것도, 이것도 받아놨고 음... 이거 백설공주에게 죽음은 일하는 소설이래요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냥 받아봤어요 음... 셜록홈즈는 수삼을 관련된 책을 읽었으니까 조금 장르를, 다른 장르의 책을 한번 읽고 싶어요. 소설이나 혹은 소리가 보이는 사람들?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.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